이름 이정현 나이 스물여섯 생년월일 95년 6월 23일 태어난고 서울 혈액형 A형 나의 MBTI는? EN...뭐식인데? 이거를 제가 안 그래도 음. 얼마 전에 해가지고 어. ENTP 음악 취향 음악 취향이요? 어... EDM 노래방 애창곡 티아스 소찬이 <목소리> 영어 취향 포라. 진짜? <웃음> 나의 인생 영화는 <웃음> 인시디어스 <웃음> 아니, 너 형은. 아, 동생은 포라 영화가 좋아하신다. 네, 근데 잘못 보는데 그냥 눈 감고 봐요. 불좀꺼 줄래? 네. 내가 내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은 게임. 나에게 힘을 주는 것? 동생.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 한젤과 그레텔. 뭐 흘리고 다녀서 웃겨 가지고 좋아해요. <웃음> 요즘에 내가 빠져있는 것은 롤. 어릴 때 장례. 어 경찰. 내가 아나운서가 아니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경찰. <웃음> 나의 최애 챔피언. 카이사. 최애 스킨. 어 기동 카이사. 프레스티지 갖고 싶은데 그 너무 비싸고. 네. 롤을 처음 시작한 시기. 작년. 주포지션 원딜. 이번 시즌 목표 티어는. 골드. 내가 좋아하는 에오의 라이템. 음. 아무래도 루난 내가 가지고 싶은 에로의 스킬 아그 그라가스 궁스를 좋아해서 네가 사는 거라면 나도 끼지 내가 만약에 한 챔피언을 세상에서 가장 잘 다룰 수 있다면 어떤 챔피언을 잘다루고싶어요 카이사요 l c k 의 첫인상은? 멋지다 <웃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음... 최근에 바이퍼 선수가 카이사로 파이팅하는 걸 봤는데 너무 잘해서 바이퍼 선수요 l c k 를 시작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스피릿 선수의 우참 <웃음> 카서스가 등장할까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패치가 10.14로 상향되면서 카소... LCK를 통해 내가 얻은 것. 롤을 즐기게 돼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LCK를 통해서 내가 잃은 것. 어 친구들 롤코벨터의 <웃음> 나의 모습은 본 모습의 몇 퍼센트인가? 어 3% <웃음> 민트초코 아 x X 파인애플피자 OX 오! 완전 오! 얼주가 vs 떠줬다! 얼주가 이거 저희 TMI 인터뷰 고정 질문인데요 네. 전면은 D.F F 비전멸 유저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왜 그러세요? <웃음> 이해가 안 가요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어... 인터뷰?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할 때는? 출근할 때 나의 롤모델이 있다면? 음... 샥스 어.. 샤워 불이 나면 집에서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올 건세가지 지갑, 키, 핸드폰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건 커피 나의 좌우명 좌우명은 어차피 죽을 거 평생 살 것처럼 집착하지 말자 다시 태어나도 나는 아나운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평상시 패션 스타일에 대해 소개한다면? 어.. 큰 티에 그냥 추리닝 바지에 슬리퍼라서 아무도 못 알아봐요 <웃음> 네 그럼 10년 뒤 나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에휴 어, TMI 인터뷰에서 소감이 어떠세요? 어..죄송해요. <웃음>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실 팬분들께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